동동동동동동동 2017년 아, 고잉 세븐틴 아 결말 아결말어 아, 마무리 마무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즉집 고잉 세븐틴 MC를 맡게된 원우 도겸 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입니다 조슈아 아, 예. 안녕하세요 디에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왕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정관리 데스코스입니다 네 세븐틴의 아, 네, 메인 보컬 승관입니다 네. 점... 우리 MC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웃음> 맡게 된 D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무슨 날이죠? 바로 바로! 무슨 일이죠? 바로 12월 25일 와! 크리스마스! 와! 와!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도겸 씨? 바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개그 준비했습니다! 와! 와! 케이크 되게 들고 올까요? 들고 세요 나이스. 아, 저 오늘 루돌프니까, 루돌프세요. w w e w 셔프를 네. 부는 걸로 하죠 그러면 대표로 한 명만 소원을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해보고 네. 네. 각자 소원도 해보는 거아 아, 이런 것도 리더 형이 그렇죠 네. 네. 리더 형이 이게 네. 크게 한번씀해 네. 이럴 때만 리더지 네. <웃음> 내년에는 모든 멤버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 개발말네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 캐럿들 세븐틴 형들도 모두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2018년 한 해에도 어, 저희의 꿈과 캐럿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Yeah. Yeah.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 다 같이 다 한번 불어볼까요? MC 세 분이 불어주세요. 아, 네, 그럴까요? 거기서 그래도 멀리 있어도. 콧바람 네, 불어주세요. 그럼 다 같이 콧바람을 한번 음. 불어주세요. <웃음> 13명의 콧바람. 아, 13명. <웃음> 자, 하나, 둘, 둘 <웃음> 셋. 뭐어렵 <웃음> <웃음> 아또 제가 또 크리스마스여서 또 개그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아, 자 오. 크리스마스 원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겠죠? 자오 다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클 그.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하나 둘셋리 리.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것 같은데요 아, 하나 둘셋스 아, 둘, 스바라시 <웃음> 자, 하나 둘셋마 많이 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 둘셋스 아, <웃음> 스바라. 좋아요, <웃음> 아, 스바라! 스바라! 스바라! 아, 스바라! 스바라. 아 정말 재밌네요. 그래도 네. 이 고인 샘틴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은 크리스마스가 한2 시간 정도 남을 거예요. 아. 네. 예한시 10분에, 네, 1시 10분에. 음. 음. 아. 저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어요. 뭐예요? 뭐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였어요. 음. 근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몇시 일어나셨죠? 한, 한 5시 2 <웃음> 0분 아, 아, 아, 진짜, 일찍... 진짜 난데? <웃음> <굉장했던 거야>? 네. <웃음> 어릴 때는 약간 그 설렘 때문에 일어났어요. 어. 근데 딱 밖에 창문에. 하이트 크레이브 크왔어요 그때가 문이 왔구나 그리고 또 5시 20분이니까 아 5시 2 0분아니야한 7시 정도로 하자 아 네. 5시 2 0분 해가 안 뜨니까 그치 밝은 어, <웃음> 발... 근데 멘트. 진짜 다 하얗고 발자국 하나도 없고 거기에 아, 딱 그게 꽂혀가지고 설레는데 네. 크리스마스 하면 그게 가장 생각이 나아 그래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저 진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다가 다시 자라봤죠 정말 자꾸. 네 그렇죠 어, 나는 그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얘기했요 세븐틴 TV 그아 어, 맞아 맞아 연, 아 연극 <목소리> 아, 아 정말 아, 야, 그야 연습생 때그러스프링이뿌고 그러니까 아, 그때 나무 아니었어요? 나무? 근데 보람은. 내가 그, 그날은 그 처음 들어본날맞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처음 들어 쌈면 아, TV 켰죠. 왜냐면 아, 이제 여기서 사야 되니까 아, 이거 봐야 되니까. 딱 5분 후만 보고 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멤버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몇살까지 믿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자. 일단은 저는 뭔가 저희 집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네. 나도 그랬어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 아, 아버지도 어. <웃음> 제가 늦둥겨여가지고 저희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도 별로 뭔가. <웃음> 내일 막 예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 고 이래서 전혀 안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그냥 일어나면 그냥 뭐 닭죽 같은 거 먹고 나는, 그냥 나산타를 믿었던 기억조차 없어 아, 그래. 지금 어. 그런 게없어한 어, 번도 없어 믿었던 적이 어, 디노를 뭔가 믿었을 거 같은데 나는 난, 난 어. 믿었었어 어왜 디에이터 믿었어? 나는 계속 그냥 엄마가 나잘때 그 자기 전에 양말가 머리 위에 아 하나 놓고 아 일어나자마자 항상 편지와 소물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산타 지한 동생 같은 친구들. 한 동생이야. <웃음> <분생>, 그래서 계속 믿다가 어느 년도에서 좋고. 그 크리스마스날에서 엄마가 노는 거 봤어요. 음음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아 생겼죠. 태어나서부터는 잘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 태어나서부터. <웃음> 네, 네. 아, 네, 태어나기 전에는 약간 태어나기 전에 약간 믿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는 약간 믿었는데. 그때는 나보다 낫기 힘든데. 아, 네, 네. 그렇죠. 고인 세븐틴 연말 결산이잖아요. 오늘이. 네, 네. 이제 고인 세븐틴 얘기도 좀 해봐야죠. 그렇죠, 해줘. 한번 아,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야, 자기는 솔직히 고인 세븐틴 보면서 자기 나오는 거만 보, 지 않고 정말 다 처음부터 까지다 챙겨봤다. 정치. 아, 야, 너내 옆에서 너만 나오는 거 처음으로 내가 야, 봤는데. 야, 진짜. 형. 보인 이프 있는 형들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웃음> <그거는 정말 웃음> <정말 웃음> 많이 봐. <봐야> 저도 <웃음> 자기 전에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네. 제거 이렇게 일단 급하니까 스킬을 자기 보면 내것만본 다음에 딱 집에 들어가서다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그래서 보고 아 재밌다. 얘는 나보다 재미없네. 자, 그러면은 자 정확히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일자에서 정확히 지금. 월요일날 나온 이번 네. 월요일에 나온 그 고잉 세븐틴 스토리가 뭔가요? 어, 이번 컴백이랑 아, 아, 팬미팅 첫 팬싸인데 아 오늘 첫 팬싸 첫 팬팬들이 주신 서포트 서포트 먹고 맞아 첫 팬싸 어, 그전이판이가 과일 먹었잖아요 어, 근데 근데 과일 맞아. 먹은 거형그파인애플 제일 맛있었다며 맞아 맞아 맞아 디 너만 나와 절대 맞아. 아니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의미에서 승범 씨랑 보성 씨가 뭘뭐 준비한 게 있다고? 물 아, 네. 네, 뭐 준비했죠? 마술을 준비했어요. 물을 아, 준비했어요. 바로 팔에서 갑자기 물이 나요. 반갑습죠 어, 어, 나수, 나수. 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를2017 고잉 세븐틴 연말 결산 통계 브리핑. 브리핑. 오, 센스가 생겼어. 예전 어. 같았으면 브리핑 안 짰거든요. 나나 지금 대본 보고 있었는데 대본이 없어가지고 어. 어. 어. 뭐야? 아 제목 읽고 있었구나. 브리핑. 반갑습니다. 고잉 세븐틴 시청해주신 캐럿 분들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또 조사해 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통계일지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 <웃음> 야, 좀안 맞았어요. <웃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에피소드는 우와. 어, 뭘 봐. 기대돼, 기대돼. 뭔가 <웃음> <응. 웃음> 아, 대체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맨 처음. 정... 정답! 정말 이 기름 기름 막 맞았어요, 역시 맞습니다. 네, 2017년 6월 5일 네. 처음 공개된 <웃음> 에피소드 영화, 네. <웃음> 네. 영화, 영화, <웃음> 영화, <웃음> 영화, <웃음> 영화, 바로. 바로 영화. 영화. 아, 아, 아,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성 비율이 평균 92%로 있지만. 남성 시청자 분들 8 퍼센트로 오, 오. 많이 받으 재미 우리 아니 우리 아니야 <웃음> 우리 보시거든요 우리, <웃음> 우리? 우리 아니야 하나 둘셋 우리 열세 이다 시청 연령은 또만1 8 세에서 네4 세까지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지만 아, 오또 오, 여기서 놀란 사실 어떤 것일의 시청자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분들이 지금 만6 5세 이상 와그리도제비를 보셨다는 <웃음> 아, 아 저도 사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한분 우리 엄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고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어, 시청객의 유형도 조사를 해봤는데 휴대폰으로 음, 휴대전화로 아, 보시는 분들이 좋죠. 가장 많았다고. 아무래도 아, 저희도 휴대전화로 많이. 죠죠 보기도 고 그리고 많았... 저는 그 어디서 가장 많이 보셨는지 그러니까 시청 국가들알아봤는데 네, 아, 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이렇게 한곳한곳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시청해 주셨는데 네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나라별 시청자가 딱한 명인 곳들이 있어요 1%가 아니라 한분 1%가 아니라 한명 어디, 네. 어디. 한분 타지키스탄 오. 타지키스탄. 오. 타지키스탄. 짐바브웨, 짐바브웨, 가비, 수리남, 수리남, 스와질란드, 스와질란드, 콩고, 콩고, 오와. 세인트 키츠 네비스. 이 많은 이 많은 나라에서 한 분씩만 만나 뵙고 예, 안도라, 에스토니아, 바누아투. 이렇게 딱한 분씩만 추천해 주셨다. 저희 에게도좀 네. 네. 생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인데도 나라에서 저희의 세븐틴, 저희 세븐틴 모습을 좋아해 주신 누네 데스토 뭐라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올해 고잉 세븐틴에 대한 다양한 통계로 결과 를 알아봤는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통계 발표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걘이 네. 너니의 통계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끝깔이 수고하셨고요. 네, 끝까지 네. 합이 안 맞는 모습 네. 정말 네.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드리고 아, 네. 고잉 세븐틴 촬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멤버들 차례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 민교... 놀이농사 놀러 갔던 아 미국에서 네네. 아 맞아 맞아. 요 네, 거기가 진짜 정말 어. 너무 재밌게 놀았던 그쵸. 그런. 네, 아 풍차 돌리 그 기구 기 타면서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 나올 뻔했거든요. <웃음> <웃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이런 차니까 사실 때와 이렇게 이렇게 다 <웃음> 걸리고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그게 나온 게 너무 좋았어요. 고인생 팀의 승관이 형이 언행일치 리허설을 하는데 춤을 아, 아, 췄잖아요. 아, 사실 아, 맞아, 맞아. 그 전부터 저희들끼리 막 이러면서 승관이 형 재밌게 맞아. 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웃음> 그게 캐럿 분들도 아시게끔 이렇게 고인생 투퉁이 나갔다는 게 음. 너무 좀 재밌지 않았나. 그때 아, 또 네. 아, 네. 잘했어요. 근데 용사 분이가 엄청 춤을 잘. 살치게 어, 나왔어. 니 말로 웃기지. 그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웃겨요 네, <웃음> 그,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그 라인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센스로 저희가 어어 해서 반응 홍해 주는 건데 방송을 보니까 막 조명이랑 막 있으니까 괜히 멋있어 보이게 나와. <웃음> 아 근데 얘가 근데 진짜 프리미엄. 센스가 너무 좋아요. 아, 센스. 네, 센스가 정말 센스. 좋아요.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제가 지금! 네. 피소드를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아 역시 네. 열지 시청자 지와요 네, 그그 네. 그 에피소드 지금! 25화인가? 25화? 25화 6화인데 저희 가. 컴백 프레젠트쇼 아, 그러니까 저희 컴백할 때그 쇼케이스 오, 그 오, 비하인드였는데 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원영이랑 우지 형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응. 그, 아, 그. 저희가 와, 인터뷰 진짜 정말 했잖아요. 컴퓨터 타자기 저런 아, 컴퓨터. 아닙니다 형은 이제 대답도 안 하셨어요 <웃음> <웃음> 제가 그때 <웃음> 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 <웃음> 한 번씩 이렇게 아, 캐럿 분들이 골고루 아, 네. 저희 멤버들 얘기를 들어 말 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실까봐 네. 타이핑했는데 그렇게 네. 하실 줄은 몰라가지고. 아, 네. 진짜 아,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재밌어. 그때 아마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그거 제가 디노 다 살려준 거예요. <웃음> 아, 근데 진짜 그때 <웃음> 아, 재밌었어요. 디노, 아, 재밌었어, 디노, 재밌었어, 디노 다 살려주셨고 어떻게 해가주기 그랬어 근데.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컴백 쇼우 가면 은 순간 시야에 오늘 뭐 하세요? 기대가 되죠. 무슨 기대가 되죠? 자. 나한테 오면 은 디노의 그 물음이 다 편집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왜냐면 그쵸, 그쵸.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재미나게 디노를 다 살려준 거예요 지금. 네 맞아, 아, 일단 핑계 아, 잘 들었고요 아, 네. 한입 같신것 같은데 아 근데 디노가 <웃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멤버들이 찍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디노 씨가 이 고잉 진짜 세븐틴을 진짜 엄청 열심히 촬영했어요. 그걸 멤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어, 진동물 진동 네. 고잉 세븐틴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써서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저는 그게, 아,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음. 아, 아, 캐럿분들의 모습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 구대에서 그 찍은 고잉.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 아, 어, 달리라고 막 이제 힐링 난리 막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 올라가기 전에 네. 구호를 항상 했었잖아요. 맞아요. 구호가 항상 당겼었는데 매번 달라졌어요.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진호 구호가 너무 좋았어요. 진호 아, 구호가 뭐죠 보여주세요! <웃음> 아, 보여주세요. <웃음> 제가 그때 아, 네. 처음 구호를 외치는 거라서 네, 네, 네. 조금.. 떨렸어요? 떨렸어요. 네. 그래서 오. 형들 막 깔끔하게 파이팅 이렇게 짧게 몇 마디 딱 하고 딱 하잖아요. 근데 저 그게 약간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 우리..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웃음> 이렇게 해서 말을 막 대화하는 식으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물어봐 네.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파이팅을이렇 아, 네. 네. 지금 한번 구호 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 외쳐볼까요? 우리 네. 네. 내년 크리스마스니까 갑자기요? 어, 예. 연마, 연말 결산이니까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 아, 겹쳤으니까, 아, 겹쳤으니까. 어, 오늘은 12월 25일 그렇지. 크리스마스죠 우리 캐럿들에게도 보답하는 세븐틴이 되고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크리스마스도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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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못 들어와야 돼. 막말 아, 파이팅. 막말 파이팅. 예. 나는 못 말하지 이게, <웃음> 이게 이게 기합이 되게 잘 들어가요. 되게 잘 받아줘. 자, 이 다시 세븐틴. 나 세븐틴. 왜. 마요 세븐틴. 그세글자의 엄청난 많은 의이 세븐틴. 2017년.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 2018년도! 야 무슨 이거.. 난타?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 아, 네, 네, 네. 그리고 아, 편지 네. 너무 잘 살려서 감사해요. 그어느 남. 뭐 뭐지? 요새? 아 맞아 맞아! 얼음 얼음 얼였다니 준이 형이 장난이나 개그를 치면 어른, 어른, 저희가 어른, 어, 어른. 약간 썰렁해가지고 이렇게 싹 멈추잖아요. 어, 근데 그걸 그때마다. 또 편집해 주셔가지고 아름 아름 크레이지 어른, 러브, 어른. 러브 노래 그 구절을 따라고 했었잖아요. 보면서 재밌게 봤거든. 뭔가 아, 뭔가 아, 진짜 우리로 방송을 만든 듯한 느낌 어, 약간 그런가. 네, 네, 다시 리얼리티를 찍은 느낌이어서. 그치, 좋았던 그치, 것 같아. 정말 보이 좋았죠. 나 네. 작업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네. 뭔가 진짜 딱 작업하는 거 보여줄 수 네. 있고 프로듀싱하는 것도 딱 정확히 보여줄 수 네. 있어. 연습생에도 캠프... 캠프... 모습도 많이 나왔. 그렇 캠프파이어 녹음할 때. 아, 그치, 아 맞아. 보면서 그리고... 우지형이 야 드레스 옷이 또 멋있잖아 투로드셔다 제가 하필 그때 녹음이었는데 녹음 너무 잘해가지고 예 어... 누가요? 우리가 예. 우리가 너무 드레스 잘해줘서 네아 이렇게 정말 많은 매력들이 있었는데 예. 이 매력들 중에 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요? 정평소에볼수 없었던 세븐틴의 뭔가 다른 모습과 아... 좀더 사생활적인 모습들이 좀 음... 편하게 담기는 것 같은 것들이 정말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네. 이제 다 직접적으로 이제 콘서트에 오시지 못한 분들까지 저희 월드투를 같이 다니는 음 그런 단접 체험을 할수 있었다 아 오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정말 좋았던 네.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마지막? 마지막은 <웃음> 마지막 예능의 신! 센트는 예능 추사 출연! 탁재현 선배님이 굉장히 아끼시고 김부라 선배님이 인정하시고 <웃음> <웃음> 그 이름 부스콰이, 리 마리, 마리 그냥 뭔가 캐럿들과 우리의 하지만 <목소리> 추억,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추억, 추억 <목소리> 자네 저희가 단한 번이라도 이거를 뭐 저희끼리 뭐 재밌자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캐럿들에게 저희의 재밌는 모습 보여주고 맞아 같이 좋아하고 음 그렇죠 같이 슬퍼하고 응. 캐럿도 담기고 네. 네. 그렇죠 아, 그런 모습을 위해서 이게 고잉 세븐틴이 계획된 거였잖아요 그만큼 고잉 세븐틴 간다 세븐틴 실제 과로가 있어요. 캐럿트 있어요, 우리 캐럿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 속도,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사나 아, <웃음> 추억.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단어로 좀 줄여봤거든요. 네, 네. 단어로? 사생활, 간접, 체험, 그다음에 추억. 아, 아 사생활, 간접, 간접, 체험, 추억. 추억. 어, 네. 좋습니다. 어, 약간 이어지니까 사생활. 이상하네요. 사생활, 간접, 체험. 네. <웃음> 사생활, 간접, 체험. <웃음> <웃음> <사생활. 웃음> 네. 자, 그러면은 아, 올해 2017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월드투어도 하고 우리 캐럿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호시 10분에 또 이렇게 찾아뵀었잖아요 네네, 네네. 네. 정말 네. 활동하면서 틈틈이도 촬영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캐럿분들이 되게 좋아하실까 네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다양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아.. 이렇게 아쉬운.. 아쉽게 됐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네? 갑자기 왜, 아쉬워요? 왜, 아쉬워요? 왜 아쉽냐고요? 왜 아쉽냐고요? 바로바로 고잉 세븐틴이 잠시 제정비 시간을 갖는다고 어,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웃음> 이게, 너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너무너무 아니이러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안 해요! <웃음> 저희 그럼 이 방송 안 할래요! 네! 나가주세요! 아, 와 버릇없게! 네. 형들이몇명 있는데 여기 형들이몇명인데 어, 지금 머리띠를 머리 지고 아, 아니 그아근다 아, 아, 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고인 세븐틴의 2018년에도 계속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잠시? 네. 요 일단 아런 거예요? 재정비 후에 뭐야? 뭐야, 네 재정비 후에 아, 어떤 엄청 네. 재밌는 콘텐츠저희야아이천나 네. <웃음> 아, 차... 진짜 이거 아, 기다리고, 아. 어. 네, 네. <웃음> 네. 기다리고 있었어! 우린들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 자 말해. 네. 네. 네. 재정비 후에 이제 더 아, 새로운 재미있는 콘텐츠를 들고 올 건데요. 어떤 건지는 아직. 밝혀 드릴 순 없지만 <웃음> 네. 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캐럿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더 네. 다양한, 다양하고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고잉 세븐틴 지금까지 정말 저희 멤버들의 그런 다양한 모습,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어, 2018년에는 더욱 더 더욱 더 편안하고 더욱 더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더각 잡힌, 음, 짜여진, 또 재미난 것들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아, 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세요 네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도 그리고 또 올해도 참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멤버들 덕담 한마디씩 한번. 오글거리면. 네, 형한테 덕담 할 네. 거는 사실 딱히 생각 안 나고 그냥 사랑해요. 아 말이 아 필요 없다. 사랑한다. 어 2018년에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아 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요. <웃음> 2019년 완벽하는데 더 완벽한 남자 되자. 아 2018년 완벽해라. 아 파이팅. 저는 한해 동안 정말 고생했고 어, 앞으로도 더 고생했으면 좋겠고 우리 앞으로 <웃음> 세븐틴, 열수면 함께 네. 더 발전하고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구리 비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네. 파이팅 아, yes. 아, 아, 2017년에는 진짜 열심히 한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몸은 안 좋지만 2018년에는 진짜 많이 많이 좀 쉬고 나서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감사 yeah. yeah. 항상 멤버들 에게 따뜻한 마음 이렇게 해주고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함께하자 우리 디노는 2018년에도 응. 형들이 아무리 장난쳐도 다 받아줄 아, 수 있는 그런, 아, 그런 넓은 큰 동생이 됐으면 아, 좋겠다. 아, 좋겠다 리더 어 리더로서 많이 힘들 거예요 괜히 힘든데? 네네 네. 네. 아까 힘들던 시 아, 맞아 그래서 네. 하지만 네. 아, <웃음> 어, 힘든 것도 잘 번, 맞아, 견뎌내는 맞아. 모습 보면 너무나 멋있고 맞아. 되게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어서 다, 내년에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힘내라 가장 뭔가 진정성 있는 어, 형으로서 덕담을 해주자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엄청 임말 아랑가라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내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냐 그 아, 생각을 아, 했었는데 어우 좋습니다 아 우리 오시형 우리 오시우형아소번잡고요 우리 오시형 올해 아, 참 우리 아버지를 보는데 네. <웃음> 아버님 <웃음> 형이 우리 팀 있어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는데그 형이 늘 가지고 있는 열정 내년에도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지 어. 항상 2018년도에도 정말 예, 많이 예. 배울 수 있는 네. 제가 정말 오늘 많이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원우가 될수 있도록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독담을 해달라니까요 원우 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도겸이는 2018년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아 그만해 뭘더 이거 독단 욕을 하는데요? 딴것딴것딴 거. 2010년 동안 한해 동안 너무나도 일단 참. 수고 많았고 그리고 번호이가 제가 사실 커가, 커가는 걸 보면서 아 되게 뭔가 마음이 이상해요 약간 아, 되게, 되게 기억하는...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 아아 아아 지야 아, 아, 아, 기분이잖아요. 가연습생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본 아, 작은 번논이가 이렇게 더있어지고 성장하고 그럴까요? 이렇게 <웃음>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뭔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웃음> 뭔가 아빠 마음인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음, 그렇지, 뭔지 그렇지. 알죠? 내년에도 더 번은이가 할수 있는 그런 하고 싶은 것도 다 했으면 좋겠고. 어, 어 그런 <웃음> 아, 아, 아, 아 우리 왜니야 어, 외울 거야. 지지 지 어 그냥 행복한 일들이 네. 가득했으면 네. 좋겠다이런 어. 형의 마음이 있었습이렇자 어. 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 네. 멤버들 서로 답점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고잉 세븐틴 연말 결산하면서 어땠는지 소감도 이렇게 한 번씩 좀 들어봐도 아, 될것 같아요 네. 어, 뭔가 2017년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제가 5년 있다 10년 있다가도 고잉 세븐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랬구나 라고 뭔가 추억을 되새김질 할수 있는 정말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모습들 또 처음보는 모습들, 색다른 모습들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멤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좋씨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성장하는 모습이 담고 있고 되게 뭔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보면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캐로드랑 같이 성장하는 거 느끼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2018년도 더 멋진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한가보의 아, 원호 씨. 네. 2018년에도 더 이제 화이팅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보여드려야죠. 네. 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2017년 저희 세븐틴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희 2018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2017 고잉 세븐틴 연말 결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도겸 원우 호시였습니다 고잉 세븐틴은 계속된다! 2 0 1 7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잉 고잉! 너나 아, 맞다. 이렇게 누리서 <웃음>